완전 그냥 저랑 연관없는 게임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완전 다른 유튜버분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댓글에 장작이라는 닉네임을 다신 분이 댓글을 단거야 그걸 봤어 내가 <무늬> 아니 근데 갑자기 할 말이 떠올랐어 그 뭐냐 내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막 이것저것 보다가 완전 그냥 저랑 연관없는 게임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완전 다른 유튜버분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댓글에 장작이라는 닉네임을 다신 분이 댓글을 단 거야 <웃음> 그걸 봤어 내가 장작이라고 진짜 딱 대놓고 있는데 그게 배대신 거예요 좋아요를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와 그걸 보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한거예요 내 채널에서 내가 내가 올린 영상에 장작분들이 댓글 다는거는 솔직히 별로 안 놀랍잖아 <웃음> 어 근데 다른 곳에서 쇼츠 영상 있잖아 짧은 영상 이런거는 진짜 그냥 무작위로 나오는건데 와 거기 댓글에 베데스로 장작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한거야 아 이분들이 진짜 내 팬닉을 달고 이렇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생활을 하고 있구나 어 뭔가 되게 엄청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았다고요 저를 좋아해주시는 장작분들이 닉네임을 이렇게 장작이라고 딱 걸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 거를 보니까 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거기에다가 와 장작이다 이러고 댓글을 진짜 너무 달고 싶었는데 하 <웃음> 참았어! 다행히도 왜냐면 그건 다른 사람 채널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영상 얘기를 안 하고 그 댓글에서 이제 아, 서로 아는 척을 하면 완전 민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참았는데 제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장작이라는 팬닉을 달고 좋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줘 댓글 좋아요가 진짜 되게 불필요 하, 하, 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되게 중요하거든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좀 자잘한 거라도 좋아 아주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까 완전 그냥 헛소리 말고 영상을 봤으면은 진짜 짧게 그냥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도만 해줘도 엄청 크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전에는 막 내가 컨텐츠 올리면은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었거든 그래서 조회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와도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댓글이 안 달리니까 그냥 이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유튜브 채널이 일상이 돼버렸나봐 그니까 러 익숙해진 거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영상만 딱 보고 지나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제가 유튜버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요소가 아닐까 우리 장작분들이 다시 힘내서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램이 있습니다 좋아요도 도움이 많이 돼요 영상이 노출되는 거에 좋아요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건난 댓글 같아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댓글 하나로 되게 크게 갈리거든요 구독자 수가 낮아도 좋아 좋아요 수도 적어도 좋은데 댓글이 많이 달리면 은 이제 아이 사람이 내 영상을 봤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라서 댓글을 보면서 되게 응원도 많이 받고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보면은 와 이건 진짜 알차게 잘 봤다 하면은 감사한 느낌으로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제가 뭐좀 다른 저랑 연관없는 그런 채널 가가지고 댓글을 달면은 아또 빨대 꼽네 막 모기 짓 하는 이러는데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시면요 다른 이제 유튜버들 있잖아 구독자 수 어느 정도 있는 규모 있는 유튜버가 댓글 달면 진짜 좋아해요 진짜 엄청 힘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백만 유튜버가 와가지고 아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라고 댓글을 딱 달았다고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이게 모기지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진짜 모기지시안 됩니다. 다른 사람 채널을 가서 내가 아무리 백날 첫날 댓글을 열심히 단다 할지라도 그 채널만 보시는 분들이 내내 내 채널 와가지고 구독 누를 것 같아? 절? 안그래 한 100만명 중에 한 5천명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걸로 구독자 수를 모으려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겠습니까? 제가 댓글 달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걸 아니까! 저도 이제 영상을 재밌게 봤으면 이제 댓글을 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거는 부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 뭐, 지금 제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신 장작분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걸 알, 알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내가 모기짓을 하는 거면은 그냥 인정을 하고 깔끔하게, 그래, 이제 안 해야겠다. 아니, 욕먹는데 뭐하러 하겠어 이러는데 저한테 득될 거 진짜 하나도 없고 그 영상을 열심히 제작하신 분이 오히려 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꾸준하게 댓글을 계속 다는 거예요 재밌게 본 영상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진짜 올바른 시청자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이랑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채널이 마음에 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왜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배댓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유명한 유튜버가 와서 댓글 달아서 뺏겼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심리를 솔직히 잘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것 자체가 유튜버들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내 유튜버에도 댓글 좀 많이 달아줘 <웃음> 요즘 댓글이 잘안 달려서 좀 힘들어 <웃음> 아 음.